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테이 오늘 영상 홀스토프 게임즈님의 팝 플레이 타임 영상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꿀잼을 저 바로 출반합니다 뽀뽀. 어. 어. 오늘도 응애 uh, 타임인가요? Uh, 자. 아, And 나 you're... 배고파. 키씨도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 똥땡이들 <웃음> 이미 싹쓸이한 이유네요. 아, 나도 사탕 one? 좀 주면 mm. 안 될까? 야. <웃음> 아! <웃음> <Yeah. 웃음> 오늘의또 파피의 계략이 시작되는군요. Oh. 피야 음, 너를 위한 내가 맛있는 막대사탕 준비했어 you, 어 파피야 어, 보본 너밖에 없다 임마 can... <웃음> 니들은 이런 사탕 없지? 니들 눈앞에서 그냥 내가 다 먹어줄게 <웃음> <웃음> 응 어쩔저쩔 이미 배빵빵함 수고 에이. 아 근데 이미 저기에다가 악마물질 넣어놨었잖아요 w h s 악마 오늘 신 탄생 <웃음> 아! 오! 좋아 캐릭터로야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에 사탕이 <웃음> 또 있네 맛있어 <웃음> 보이는 구마 아. 아, 어? 사탕이 아닌가? <웃음> 아. 키시 어디 또 같이? 아유, 큰일 났다. 짜재들 찾았다. 뭐야? Uh. 뭐 음. 어떻게 해야 돼? We need. We need... 자, 악마 응애 키시를 다시 되돌리는 법 딸기 머핀을 먹이면 다시 원래 키시로 돌아오는 right. 거네. 오케이. Huh? Okay. Like 빨리 컵케이크 That's 찾아야 돼. Time. 어. 저거야 저거 음, 내가 먹어두려고 아껴둔 컵케이크 먹방 맛있게 먹어야지 음. 아, 내 이빨도 자 얻었다 배고프다고 이거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컵케이크는 못 참지 악마도 못 참을 정도로 맛있는 컵케이크라뇨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맛있어보인다 어? 설마 저걸 나눠주면 어이 너무 착하네 이렇게 모두가 행복했다고 하니따 파피 빼고 자 오늘은 인형 뽑기 시간 어? 저기 피카츄 도 있네 어, 어 근데 쉽지 않아 이거 이거 이거 사사님이 주작 쳐놨네 성공률 이게 말이 돼? Oh, there's no for 어? It's so 오, 키시 t 어. 인형도 망가져 가지고 이거 뽑아야 되는데 oh. 무조건 oh. 어? Wait. I have 어, an 기다려봐. idea. We can 음, have 다 all always... 그냥. 이거 그래픽으로다싹쓸이면 되는 거 아니야? 주작 주작으로 응한다 One for free. 고! 거 완전 색상이네. 야, 박이야너를 위한 신상 인형. 저 악마 물질은 또또또 또. 어, 야, 이건 신상 양냥 인형이잖아. You, I love it. <웃음> 근데 저기 악마 물질 묻어 있었네요. <웃음> <웃음> <웃음> 어느샌가 이미 악마에게 점령돼 버린 키스이. 아, 또 시작이야. 어, <웃음> no. 어 도망쳐. 빨리 와, 빨리! 이 봐. 아니, 이거. 주작인 것도 모자라서. 악마 인형 뽑지였네? Oh, 저기 뒤에. 해석물질 있다. Oh. 빨리. 악마 키씨가 오기 전에. 구해내야 음. 돼. 자. 오, oh, 허기가 어그로 끄는 boy. 사이에. 찾아야 돼요. No, no. Oh. 아주 너무 센데 진짜 맞으면 간다 참그핑아 oh, 차야 hey 오, 제발 no pressure, 잡혀라 빨리! 시간, 시간 없어 이제! Oh, that's it. 음? 졌어! 얻다 okay. 안돼! 거기가 다가 1번 uh, 직전 no. 거기 이제 떨고기까지! 플레이어? 어어 플레이어 어 디너! 오늘 참 맛있겠구나! Yeah. 야, 그 뭐야? 이건 진짜 위험했어. 영혼의 듀오였다. 아, 어? uh -huh. 어. 지지야, 지지. Uh, 자, 신에 네. 사탕 줄게. 아. 위험한 인형이었네. 자, 다음은 허기 형제들의 군리 시절. 방앗들 뭐 하고 있겨? 이거 봐. 내가 완전 신기한 걸 찾았어 우 멋있다 이거 이거 한번 먹어봐 안돼 음, 맛있는 건못 참지 잘 먹겠습니다 어, 그만 먹어도 되는 거야? 순식간에 어, 어, 어! 악마에게 점령돼버린 노랑허기 야 플레이어야 위험해! 그대로 잡아먹겠 안녕히 계세요! 알아차린 어? 그, 탈이 너무 늙은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걸린다고! 어.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웃음> 걸린다 우리! 우리다 죽은 먹자미야 이제! 음, 그렇다면 내가 이거 봐! Were... 너희 형제들이 얼마나 친하게 지냈었는지 봐! 봐! 이행복했거 봐! 이 행복했던 시절 so 다 잊은 거야, 설마? 이거 야설거 봐! 그 uh, 이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 정도면 은저 악마몰질 저거 로켓단 수준인데 해치웠나 싶으면 맨날 돌아와 잘가 일단 예, 다음에 또봐 괜찮아 니 잘못 아니야 See you guys. 다음은 챕터2의 핵심 장면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버린 마미농 그런데 만약 마미노 레그가 이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e e d to get out of here! You can't e t it! Is that a lever? You l e v 어진장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please, please.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아, 저, 내가 너 그냥 무섭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냐는데 놀래켜 음. 주고 싶었을 뿐이야. 제발 떼기지마 그거. 이 소가도 되는 부분 맞아요? 이거 그냥 놀이야. I... 제발 떼기지마. 또나 어, 죽이려고 했잖아. So 아, 미안해 장난이었어 나. 그래. Uh, 오 이거 속단이 멍청한 녀석 너무 순진하고만. No. 자, 잡았지. 잡아주... We'll my... 놀아줄게. <웃음> 다 같이 놀자. Yeah. <웃음> so much, 어, 어, 어, 어. <웃음> 자, 그손 등장했네요. 원래는 저기서 이제 몸이 두독 나가... 나버린, 마미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야야 <웃음> 아, yeah, yeah, yeah. 들어가 지금 너 나올 타이밍 아니야 마 저리 가.